인디 게임 중에서는 꽤나 위험한 소재를 다루는 게임들이 많습니다. 정치적 성향이 들어간 게임부터 노골적인 폭력이 문제가 된 게임도 있었죠. 오늘 소개할 게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레플리카 도트 그래픽으로 이뤄진 핸드폰 하나로 게임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이 게임은 잠겨진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풀어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이후 누군가가 문자와 전화로 지령을 내리며 이 핸드폰의 주인을 조사하라고 시키죠. 플레이어는 핸드폰의 주인을 조사하거나 혹은 지령을 내리는 사람을 조사하며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핸드폰의 문자나 사진들로부터 비밀번호를 유추해내거나 아이디를 알아내등 여러 가지 숨겨진 요소들을 찾아내야 하죠. 여기까지라면. 평범한 인디 게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이 우리나라에서만큼은 평범하지 않은데요. 게임의 내용을 살펴보면 알수 있습니다. 우선 이 게임의 기본적인 목표는 핸드폰의 주인을 빨갱이로 모는 것입니다. 국가의 법에 불만이 있다고? 너 빨갱이! 인터넷에 혁명을 검색했네. 너 빨갱이네. 핸드폰에 비밀번호가 걸려있다고? 빼박 빨갱이네. 왜 특정 집단이 떠오르는지 모르겠네요. 이 게임은 상당히 우리나라와 관계가 깊습니다. 한국인이 만든 게임이라 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꽤 오래된 사건인 카카오톡 대화 감청 사건. 이때 텔레그램을 사용하자는 운동이 있었는데요. 이런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모 하여 게임 내에서도 코코아톡과 텔레그램이 등장합니다 이 게임의 내용은 상당히 노골적입니다 정부의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빠르고 쉽게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고 어느새 자진에서 더욱더 많은 정보를 찾으려는 주인공을 볼수 있습니다 이 정부에 대적하기 위해서는 힘겹게 비밀번호를 풀고 반대 집단에 연락을 해야 하며 그 위험성 또한 상당하죠 게임 내외에서 등장하는 문구들은 이 게임을 가장 잘 표현하는 메시지이자 아이러니하게도 이 게임이 전달하고 싶어하는 메시지와 정반대의 메시지입니다 타인의 휴대전화 속에 들어있는 사생활을 훔쳐보는 변태적인 경험이 당신을 이 나라 최고의 애국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모든 것은 국가에 있으며 국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국가에 반항하는 자도 존재하지 않는다